그래 당신은 아름다웠고 그빛 속에 난 끌렸지 이제 내 곁에. 함께 하는데 나 아직도 알 수가 없네 수많은 날들 지나고 이렇게 함께 하지만 또 우지 모를 그 눈빛 나를 내태우네 신비로운 그대 눈동자 항상 나를 사로잡았지 아직 이제 내 곁에 함께하는데 나 아직도 설레이론 해 수많은 날들 지나고 함께 하지만 언제나 나는 애타고 두근거리는 태 신비로운 그대 눈동자 항상 나를 사로잡았지 to go and die b a